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설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넓혀 가지고요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테이블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일반 테이블부터 bom 테이블 뭐 용접 구조물 테이블 같은 여러가지 종류의 테이블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테이블 형태 말고 우리에서 나름대로 어떤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서 재활용 할수 있다 그러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블들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요 솔리드웍스에서 한 한번 보죠 자 파일 새파일 해보죠 도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템플릿이 없으신 분은 이 음,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도면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일강에서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요 테이블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테이블, 구멍변수, BOM 뭐 여러가지가 있죠. 물론 이거 말고도 삽입에 테이블에 들어오면 저기서 못 봤던 여러가지 종류의 테이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일반 테이블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테이블을 하나요? 자, 5짜리 5짜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은 가는 선으로 바깥쪽은 좀 굵은 선으로 해볼까요? 안으로는 가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클릭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마치 엑셀처럼 이렇게 음, 키운 다음에 요거를요 템플릿에 라이브러리에 등록해 쓸수 있느냐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선택하시고 뭐 라이브러리 추가 안 됩니다. 추가할 것 같은데 추가할 항목에 테이블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억지로 억지로 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기 뜨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혁신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해보게 되는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주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 중에 하나가 바로 BOM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도면 작성시 자주,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의 어떤 템플릿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예로 BOM 템플릿을 생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요 어셈블리 파일을 가지고요 요렇게 기계 부품 용목표,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요. 여기서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 자료에 보시면 여기 트랜스미션 케이스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완성된 게 있는데요. 여기 어셈블리 파일 있죠. 솔리드 Solid, 웍스. 어, 어셈블리, 더블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어셈블리된 파일이 열릴 겁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어셈블리 파일을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BOM 템플릿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품들 있죠 그렇죠? 단품들을 별도로 여는 겁니다 열기 하셔가지고 저는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파일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요약 정보 있죠 작성자는 누구고 키워드 코멘트 제목 주제 그리고 특히 사용자 정의 같은 경우를 충분히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BOM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 뭐랄까요 어, 부피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일로 하시고요 이런 정보값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죠 자 볼륨이라고 하겠습니다 볼륨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뭐 성인자 문자 열로 하겠습니다 얘는 뭐 홍길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옆에 클릭하시면 음, 평가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자 정의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단품 안에 여러가지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러면 설정별로 속성을 미리미리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설정에 설정별로 이제 음, BOM을 만들 때그 설정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다가 BOM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겠죠. 좀더 깊이 나간다고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음,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미리 정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충실하게 BOM 테이블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미리 파일 속성을 정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 새 파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도면 들어오죠? 자, 일단 X 하시고요. 자, 뷰 팔레트 있죠? 이쪽에 열려있는 파일을 리로드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보고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하죠. 보기 방식은 요로 하겠습니다. 모서리 표시 음영을 하시고요. 스케일이 너무 작죠? 사용자 정의 배율을 하셔가지고 1대2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OK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뷰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얘에 대해서 이제 BOM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모양 그대로 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모양 그대로 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BOM 입니다 누르시고요 이 뷰를 찍어야겠죠 클릭 하면 맞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솔리드웍스에 제공하는 이 템플릿이 하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요걸 쓰는 건데요. 일단,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저는 제가 만든 템플릿을 등록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정점에는 붙이지 않고요 파트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뭐, 들여쓰기를 해도 됩니다. 번호를 매기셔도 되고요이 BOM 만드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3D 모델링 동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게 음,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죠. 딱 봐도 파워포인트 모양하고 틀립니다.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일단요, 충분히 확대를 해보죠. 조그만 역상, 삼각형 두개 보이죠. 클릭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이 부분 있죠? 자, 더블클릭 해가지고요. 이름을 바꾸도록 하죠. 자, 기계 부품 목록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품번은 맞고요. 품명도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시열이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쵸? 재질이 표현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자 열 속성 있죠? 사용자 정의 속성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Material 재질이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량 맞고요. 찍고 마우스 오른쪽 삽입 오른쪽에다가 하나 추가한 다음에 바로 뜨죠. 혹시 안 뜨면 그냥 D열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찍고 요거 누르셔 가지고 어, 수량이 잡혀있나요 수량은 맞죠. 자, 2 e 찍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누르셔 가지고 사용자 정의 속성 중에서 웨이트. 아,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요. 요 E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 오른쪽에다가. f 열 찍고요. 이번에는 설계자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f l 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사입하시고요. G열의 열속성을 설계 회사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E열을 찍고요. 음, 쭉들어가셔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삼각형 세개있죠 한번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쭉 보일겁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뭐 BOM에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볼트 너트 같은 경우에는 표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볼트 같은 경우에는 자, 마우스 오른쪽 BOM에서 제외, 제외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제외됐습니다 다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는거죠?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있죠? 스케드 헤드캡 스크류 있죠? 마우스 오른쪽 BOM에 포함합니다. 하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드래그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겠고요. 순서 바뀌나요? 쪽 순서가 바뀌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요. 또는 부품 옵션에서 여러분이 또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가 띄울 거냐? 문서 이름 또는 설정명 뭐 어떤 걸 띄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정명에 맞춰 지금 얘가 닦고 있는 게 기본 설정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OK 누르면 기본 값으로 되겠죠. 자, 설정을 여러 개 포함하고 있을 때 쓰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서 이름. 앞에서 여러분이 그 디자인 라이브러리 만드실 때, 그 설정 만드실 때 제가 음, 요쯤에 있었나요? 여러 개 있었죠? 그렇죠? 설정명을 하겠다라고 매번 했습니다. 자, 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현재는 문서 이름을 하겠습니다. 수량에는 뭘 가지고 수량 표시를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수량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한개 밖에 안 뜨죠? 수량을 없음으로 하지 마시고, 뭐 재질로 하겠습니다. 어, 이게 하나 밖에 안 뜨나요? 자, 여기 패턴 있죠? 어, 요 패턴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다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BOM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수량이 다 표현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은 잠시 닫아놓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좀 보기 좋게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음, 감춰놓고요.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 있죠. 좀 바꿔놓은 게 좋겠죠. 문서 글꼴 사용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제 활성화될 겁니다. 저는 맑은 구디오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글자 크기는 한10 정도로 할까요? 그쵸? 그렇죠? 이 정도로 하시고요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쭉 범위 잡으셔가지고 좀 진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배경색을 못 넣는다는 게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마음이 아파요. 배경까지 넣었으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 다음 엑셀처럼 쭉 범위 잡고요. 다 범위 잡고 조금만 어. 여기서 잡을까요 이렇게 적당히 보기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줄일거는 줄이고요 아, 다 잡혀가지고 좀 그렇네요. 자, 컨트롤 Z 한 다음에 이 CL만 잡고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이 부분은 뭐 가운 정렬 한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범위 잡고 가운 정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바깥쪽은 좀 굵게 쳐볼까요? 굵은 테두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게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 좋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겠또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하셔 가지고 뭐 분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분들은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BOM 템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이 도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도면에서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매번 할 때마다 지금처럼 이런 뭐 테두리의 어떤 스타일이라지 그렇죠? 이런 음, 뭐랄까요 이렇게 어떤 열을 표시할 것인지 그런 것들 이미 야, 일일이 다 정의하는 것은 조금 시간 낭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자체를 라이브리에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못합니다 알죠? 그렇죠? 빈 박아 놓고 이 테스트 방에다가 얘를 선택하고 라이브레 추가하면 추가되나요? 안됩니다. 추가할 항목에 테이블 자체를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위치에 한번 저장하면 혹시나 여기 뜰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테스트 방에서 폴드 열기. 사실 이 경로 있죠?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창은 내려놓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다른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Ctrl V 하셔가지고 이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방에다가 바로 뜨는 거는 제가 이전에 한번 저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위치에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요. 어, BOM이라고 하겠습니다. MyBOM 저장을 해보죠. 그럼 위치에 저장은된 겁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나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 방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폴더 열기하면 여기에 있긴 있는데 여기요 있긴 있는데 여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 나름대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어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론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거기다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로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제 위치 있죠? D 드라이브에보호모델링에 날리지 실습 자료 이트랜스 미션 있죠? 여기다 이미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저는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SolidWorks BOM 템플릿 테이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저장을 했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테이블하고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어, 저장, 스타일 저장 버튼 자체도 없죠. 자,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찍어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도 없나요? 어, 제가 어디서 봤죠? 했던 이 저장하는 버튼이 있었어요. 자, 그거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이제 다른 그, 도면에서 쓸수 있느냐? 그걸 이제 판단해 봐야겠죠? 자, 저는요, 요파일은 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을 저장할까요? 언더바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언더바 테스트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죠. 어 여기 있어요. 오케이 하 찾으시고요. 뷰 팔레트에서 밑에로 열어보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번에는 몇 파일이 있죠. 어디 있냐면 여기 텐션 컨트롤 유닛에 보시면 여기 어셈블리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열기하죠.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져올까요? 예자 그런 다음에 보기 좋게 변경하겠습니다. 이럴 때 정도로 할까요? 이거 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에다, 얘다 얘에 대해서 이제 BOM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M 그 우리가 만들어 온 BOM 템플릿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약에, 그냥 여기서 바로 또 BOM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고, 오케이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바로 만들어지죠? 왜 만들어지냐면, 그렇죠? 찍는 순간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금방 만들어 온 BOM 템플릿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뜨느냐 그렇진 않겠죠 왜 금방 작업해서 금방 저장한 거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요 내가 만든 BOM 템플릿을 가져다 쓰고 싶으면 요 버튼을 누르셔고 파일을 잡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미리 저장해놓은 파일을 요걸 가지고 하겠다 열기 하시면 요것대로 그렇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하시면 요것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뭐 BOM 누르셔고뷰 찍으시고요 누르셔나요 규격대로 만들겠다 열기 하셔가지고 어, 오케이 누르시면 요 위치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에 대해서 아무런 그 속성이 안 주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뜨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있죠 어, 어디 어 있을까요? 예, 도면뷰있죠 여기서 어셈블리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을 하나 열어보시죠 열셨을 때 파일 속성에 들어오겠습니다 얘에 대해서도 미리 충실하게 이런 정보가 똑같이 기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업무를 보실 때는 미리 그래서 어, BOM 테이블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속성을 정리할 것인지 이 속성 이름 있죠? 항목들을 미리 생각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단품 설계할 때마다 이런 정보들을 그때그때 충실하게 기입을 하셔야지만 이 여러분이 나중에 음, 어셈블리 한다든지 도면 치실 때 크게 문제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또 헷갈리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BOM 테이블,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BOM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요, 이렇게 미리 하나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BOM 템플릿을 저, 어, 충실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어셈블리의 각 단품의 속성들을 미리 정의를 하시고 그게 1단계입니다 속성을 충실하게 정리하시고 2단계는 도면에서 BOM 템플릿을, 아, BOM을 하나, 음, 예쁘장하게 만드시고, 2단계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죠? 이 템플릿을, 아니, BOM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템플릿으로. 그런 다음에 다른 도면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BOM을 만드실 때 미리 저장해 놓은 템플릿을, 요거 있죠? 테이블 BOM 테이블 템플릿을 엽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불러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BOM 템플릿도 그런 거죠. 그냥 단순한 어셈블리냐, 뭐파이프 배관 관련 도면이냐, 용접 구조물 관련 도면이냐에 따라서 이 템플릿 BOM 템플릿도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BOM 템플릿을 종류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그때 끌어다 쓰신다 그러면 훨씬 작업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실제 라이브러리에 등록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듯이요 이걸 바로바로 바로 끌어다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활용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템플릿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